오늘 나는 남편에게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할 예정이다.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집. 김딸의 율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집 부녀는 아주 활발하고 유쾌하지만 크나큰 단점이 하나 존재한다. 평범하게 있다가도 마주치기만 하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고장난다. 고장나는 게 아빠일 경우엔 조금 더 골치가 아파진다. 윈드밀! 찔려버려, 고장난 건 몸뿐인 줄 알았건만 이제 양심까지 고장난 듯하다. 남편에겐 오늘 김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 말해놨지만 사실 그건 뻥이고 약속이 취소됐다며 다시 들어올 예정이다. <목소리> 집에 혼자 있을 생각에 신났어? 브이로그 찍려고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먼 혼자만의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는데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을 때 남편 반응이 궁금해진다. 그렇게 촬영을 시작한 남편을 뒤로 하고 김딸과 함께 집을 나선다. 사실 브이로그 찍는 과정을 공개하면 남편의 흑역사가 생성될 것 같긴 하지만 혼자 보긴 너무 아까워서 공개하려 한다. 일단 방으로 날아와서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한다. 그뒤 정성껏 핸드폰을 세워두고 참고로 방금 장면은 지도 찍어보고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업로드 된 영상에 넣진 않았다. 이제 대강 인트로는 뽑았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 앉아 다리를 긁으며 무한도전을 시청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돌아온다. 다시 왔어? 취소됐어. 10년을 옆에서 봐왔지만 이 정도로 실망한 모습을 본건 처음이다. 이제 슬슬 친정 얘기를 꺼내보자. 준비한 김에 엄마한테 갔다 올까? 응?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갈래? 응? 할머니 집에 갈래? 네? 고 싶어? 응. 갔다. 와라. 아, 이런 것도 잘 들어주네. 늘 딸내미 견제만 해대더니 꼭 이럴 때만 자상한 아빠가 된다. 어, 같이,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걸 보니 이번에야 말로 확실히 보내고 싶은가 보다. 잠시 후 목표를 완수한 남편이 돌아왔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10년째 옆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저건 컨텐츠 억텐이 아닌 100% 찐텐이다 찐박질이 많이 더웠는지 선풍기를 아씨. 켜고 자리에 앉은 뒤 짜장면을 시키며 분명. 노래를 흘얼거리기 시작한다 네잘 불렀습니다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참가자와 진행자 1인 2역을 맡기 시작한다 평소에도 옆에 있을 때 많이 듣긴 했지만 설마 지원자 있을 때 조차 이럴 줄이야 조금 무섭다 아무튼 짜장면이 도착하신 모양이다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여보세요? 지금 걸려온 거는 이용해 주세요. 아, 아 제가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옆동에 배달됐다는 걸 직접 가지러 간다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나의 부재로 인한 남편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얻은 짜장면. 밥 먹기 전 경건하게 무한 도전을 틀어놓은 후. 음 오파론파족도한수 접고 갈 리듬으로 음을 때리며 식사를 마친다. 그뒤 유튜브를 조금 더 보다가 식구똥을 때리러 간다. 정말 장운동 속도 하나는 우사인 볼트보다 뛰어난 듯하다. 이후 모든 걸 내려놓는데 성공을 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그대로 자러 들어간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이 정도면 많이 잤네요 하며 일어날 때쯤 남편이 일어난다 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더니 삼계탕 자세로 콘텐츠가 개같이 망하고 있음을 감지 곧장 나가 썸네일 작업을 조금 하다가 대뜸 삼각대를 집어들더니 안방에 설치를 하기 시작한다 아까 기상씬을 못 찍은 게 생각나서 다시 찍으러 온 듯하다 그리고는 뭔가 성에 차질 않는지 일어나 방으로 가더니 핸드폰을 주소와 디테일을 추가시켰다 그러나 슬프게도 업로드 된 영상에선 방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뒤 만족했는지 책상에 간식을 집어들고 무안도전을 <웃음> 보며 해맑게 빙구 웃음을 짓는다 몇십분 봤을 무려 몸이 찌뿌둥해졌는지 거실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한다 하나 <웃음> 둘, 뭐야 그씨 헤이! 그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 무한도전을 마저 보려던 남편에게 지금 간다는 카톡을 보내봤다 분주해지는 남편 급하게 치우는가 싶더니 카메라를 켜고 컨텐츠를 마저 찍는 프로 유튜버의 모습 다 찍은 뒤에야 천천히 치우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거의 다 왔다는 톡을 보내봤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치워봐라 딸 반기는 텐션 하나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한다.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그 나한테 뭐해 줘. 그뒤 남편은 아까 못한 작업을 마치러 들어오고. A few moments. 시간이 지나 내가 김딸을 재우러 들어간 찰나 남편이 일을 끝마치고 침실 방에 들어와 김딸을 납치해왔다. 우리 뭐하고놀수 있을까? 책. 예, 자 심심한 아빠를 놀아줘야만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을 아는 김딸 늘 그렇듯 아빠에게 책을 읽어준다 집중을 못하는 아빠에게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는 김딸 할리갈리를 시작한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 인간은 단한 번도 김딸과의 승부에서 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승부에서 패배한 김딸은 씁쓸하게 장난감을 정리한다. 이제 진짜 자러 갈 시간. 마침내 김딸은 꿈나라로 떠나고 아빠는 살금살금 딸 눈치를 살피며 다시 출근을 한다. 하루 종일 브이로그 컨텐츠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미안한데 오늘 내 컨텐츠 찍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기엔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 커피를 사다 주려 한다 내가 나간 틈을 타 영상 마무리를 하려는 듯한 남편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 커피 뱉터 아이 초딩 진짜 아기 거프렸어요 나요 손주로 보고 달려 꽉